자 엊그제 톨게트 쪽에서 사고나서 아빠가 출동했는데 돈이 많건적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사고 앞에서는 다 평등하더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고 건강한 게 최고야 청산이다 야, 정확하네 정확해 아빠 나 갈게 자식 아유 아유 안내면진다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진짜 죽는다. 야! 안내면진다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. 아니야, 아니,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. 너가 왜? 해산아. 뭐, 유신 아니잖아. 어쩔 시크류저 리미티드 에디션. 이라!